3남매가 용감하게 45화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장세란의 정가족이 모여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영식 내외와 지호도 순순히 고모 장세란의 저녁 초대에 응했죠. 모두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은 것만으로도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장세란은 모진말을 하고 할머니 윤갑부는 아들 이름을 외치며 정신을 잃기 전이고 영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요? 다들 경악한 가족 모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영식이 복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장세란의 침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지훈은 이상준의 혼외자가 아니었죠 아내 나은주는 본인까지 속았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나까지 속여 당신 미쳤어? 그러자 장영식은 그렇게라도 해서 복수하고 싶었어 우리 아버지 고모가 죽였어 그래서 죄책감으로 나를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야 라며 은주에게 고백했죠 고모가 죽였어 의 의미는 고모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은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장영식의 과거사가 공개되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문이 해소됐나요 장영식은 고모 집에서 눈치 안보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 유학을 떠날 수 있는 청년미전 이라는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마감일에 쓰러져 장세란과 이상준에게 접수를 대신해달라 부탁했어요. 이후 본인의 이름이 접수명단에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사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어도 1등을 하라는 보장은 없죠. 이 일로 장영식은 남의 아이까지 키우며 20년짜리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로 대단한 복수를 준비한 영식이 굉장히 옹졸해 보입니다. 어이가 없죠. 하지만 우리 장영식을 좀더 이해해볼까요 장영식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그를 떠나죠 더욱이 영식의 어머니는 장세란이 보험금과 집한 돈을 가져가 본인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영식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떠났어요 뒷배를 봐줄 부모가 없다는 것은 사람을 참 작아지게 하죠 그를 떠난 부모에 대한 원망은 문 앞에 장세란에게 쌓여 만갔을 거예요 멀리 있는 부모에게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자주 만나게 되는 장세란. 가족에게는 서러움과 귀찮은 감정이 커졌겠죠. 장세란이 형편이 어렵다며 영식에게는 나중에 미대에 갈수 있게 하겠다 약속했죠. 하지만 본인의 아들 이상준에게는 오디션 때아르마니 정장을 사줄 테니 잊고 가라 합니다. 하필 그런 대화도 영식이 듣게 됩니다. 전말을 다 듣고 다 보지 않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우리가 보면 애초에 고모에게 이상준과 동일한 대우를 바라는 장영식이 객관화가 안 되는 인물로 보이죠. 그러면 영식이 장세랑과 이상준에게 복수를 꿈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장영식은 본인이 크게 영향력 있는 인물,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상준보다도 더 명망 있는 사람이 되어 장씨 집안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행동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자신은 초라하기에 복수라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림 그리는 것그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성공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출품을 하지도 못하게 된 사실에 크게 좌절한 것이고요 장세라는 그럼 왜 진실을 말하려는 이상준을 말리고 장영식을 값싸게 부려먹기 위해서 장영식을 한국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림을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모진 말을 한 걸까요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 장영식을 설득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이죠. 아무리 장세란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집한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말해도 장영식에게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장세란과 이상준이 본인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에 이상준이 장영식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다들 모여 c c 비비를 밝혀야 하겠는데요. 장영식의 어머니의 진실은 무엇이고 아들 장지우의 친부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영식이 빨리 뉘우치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